1956년 당시 26살이던 조기상이라는 분이 어머니 김분희 씨를 따라 돌이 지난 아들을 얻고 걸어서 진천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안쓰럽게 여긴 진천교회 임상무 목사님이 조기상 씨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기상 씨 외삼촌인 김영도 씨와 당시 구장이던 김진호 씨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이 되면 진천교회 최두만 권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1957년 4월 19일 김용무 전도사가 초대 담임자로 부임하여 정식으로 구상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68년 유성춘 권사는 구산리 401-3번지 500평방미터 150평 규모의 땅을 매입하여 교회에 기증하였습니다 1967년도 구상교회 담임자로 부임한 우병철 전도사는 그 땅에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마을 앞내가에서 모래를 퍼와서 직접 벽돌을 만들어 교회를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동안 태풍이 불어와서 짓던 건물이 무너지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1979년 김영봉 전도사가 부임하였습니다. 이전 전도사가 도장마을의 교인들과 따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과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김영봉 전도사는 사랑으로 성도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였고 교회의 위기를 잘 수습하여 오히려 교회를 이전보다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1984년 구산교회에 부임한 박성배 전도사는 덕산에 있는 집을 팔아서 구산리 401-4번지 379평미터 방약 115평의 땅을 사서 교회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비를 들여 15평 되는 목사관을 지었습니다. 1988년 구산교회는 김영선 전도사가 부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설립된 지 31년 동안 17명의 목회자가 바뀌었지만 김영선 목사는 2017년 현재 29년간 목회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자립시켰고 나아가 부흥발전시켰습니다. 1990년 교육관과 기도실을 지어 교회학교 교육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동안 구상교회는 새로운 성전건축을 놓고 기도해왔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은 무엇보다 냉난방이 안 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2002년 5월 19일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해 11월 17일 완공하였습니다. 지경으로 성전을 짓는 동안 단임 목사와 교인들은 거룩한 노동을 하며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희생의 결과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으며 마음의 성전도 멋지게 지어서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그해 12월에는 교회 봉헌을 기념하여 이호무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2007년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사택을 리모델링하여 영어 선교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남숙 사모와 여러 명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양육하는 이 일에 수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목사관을 건축하여 목회자가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미얀마에 1,500만원을 후원하여 아침빛 교회를 신축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이전에 미얀마의 대나무로 된 교회 건물을 여러 채 지었는데 아침빛교회는 벽돌로 지은 현지에서의 최고의 건물입니다. 2016년 부활절에는 갈렙 선교회를 후원하여 북한에서 고통받는 아동을 탈출시켜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켰습니다. 이전부터 구상교회는 부활절 헌금을 갈렙 선교회를 통해 북한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아동을 구원하는 사업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구상교회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아프리카 차드 개베세 마을과 암파드막 마을에 우물을 파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마을에 우물을 파는 것은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있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까보베르대에 현재 교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개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캔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500여 벌의 옷을 보냈습니다. 전 교인이 장기 기증을 하기로 서약하였습니다. 지난 60년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어받아 앞으로 우리 교회는 5-2 비전을 세우고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부단한 경건의 훈련을 쌓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셀 활동을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 학교를 통하여, 모든 교인의 제자화라는 비전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둘째, 배풍과 나눔을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탈출시켜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생명과 영혼살리기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학교 교육에 전적으로 후원하여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2017년도에 실시한 홀리 비전 트립도 그러한 비전의 일환입니다. 넷째,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이 영혼을 구원한 것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우상숭배에 눌려 있던 민족을 해방시켜 근대화를 이루었듯이 복음을 모르고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잘 극복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부응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잘 이뤄나갈 것입니다.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